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할게 없어, 바뀔 게 없어요 성장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얘가 해줄 건데 얘가 해줄 건데 내가 뭘해나 성장하지 않아도 돼 성장 필요 없어 뭐 공부? 필요 없어 <목소리> 자, 제 학력은 중졸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지요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자, 본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운이 좋으니까 생긴 기적이다. 운이 좋으니까 생긴 기적이다. 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자사이토 트리시도 계속 말을 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는 운이 참 좋아 나는 운이 참 좋아 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서 발끝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 난 운이 참 좋아. 아 만약에 머리에 맞았으면 한방에 갔을 텐데 발끝에 맞아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점점 운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 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잘 됐습니까? 했을 때아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했습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약간 저사이 위트로 토리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불친절하다고도 할수 있는 게 설명을 좀 대충 하거든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심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만 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운이 참 좋아.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사이트위토리잘 됐습니까? 운이 참 좋아서 잘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잘될수 있는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운이 해주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건 1% 나머지 99%는 내가 아닌 운이 해주는 거야 운은 뭡니까?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나 이외에 트랜서핑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부 우도겠죠 외부 우도가 도와주고 그니까 러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해 운이 다 해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할게 없어 바뀔 게 없어요 성장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얘가 해줄 건데 얘가 해줄 건데 내가 뭘해나 성장하지 않아도 돼 성장 필요 없어 뭐 공부? 필요 없어 뭐 운이 해줄 건데 뭘난 최소한만 정말 최소한 1% 나머지 99%는 운이 채워준다 이거 제가 맨날 하는 말이나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온우주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이거랑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는 거고 어, 운이 참 좋아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운이 억세게 좋다 이거를 만번 하면은 어,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죠? 뭐 그런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화원입니다 내가 설사 부족한다고 한들 운이 알아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거야 어, 우주님이 알아서 채워줄 거야 그런 거죠 어. 자 이렇게 있으면은 노력을 이만큼 합니다 자, 노력의 비중이 클수록 운의 비중이 줄수 밖에 없다 그니까 러 내가 뭔가를 증명하겠다 내가 뭔가 좀 보여주겠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내려놓을수록 운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난 이만큼 이만큼 하면 됩니다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이만큼의 여러분의 할당량 있습니다 할당량 할당량 1니까 1%는 하고 어, 나머지는 운이 알아서 하신다 자, 어느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나한테 오래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나는 정말로 운이 좋아. 나는 정말로 운이 좋아. 자,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안 좋은 일이 왔을 때안 좋은 일을 안 좋은 일로 받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상명지 오신 분들이 많이 받겠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도자기 깨 먹었을 때 있어요 도자기, 7억짜리 도자기였어요, 7억짜리 7억짜리 도자기 깨졌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 그 저는 멀쩡한데 옆에 있는 도마님이 더 걱정하더라고요 헉, 축하님 어떡하냐, 고저 비싼 도자기 깨져서 어떻게 하냐고 막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 지금 저 대박날라고 그러는 거라고 돈 들어오는 징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도자기값에 10배 20배 어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막 물을 쏟아갖고 막 물이 한바가 쏟아졌을 때도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저보다 오히려 더 걱정해 포밀들이 아니 상명제가 물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 충카님 걱정들을 하시는데 아 걱정하지 마라 요거는 부의 범람이다 풍요의 범람이다 풍요의 범람 돈이 들어오는 증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축하를 해줘라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걸 내가 걱정하고 혹은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뀌는게 아니니까 근데 물론 그건 있어 그, 그 말을 내가 해야되지 주변에서 야 슝카님 <웃음> 축하해요 그러면 기분이 묘하게 나쁠수도 있는데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내가 내것 깨먹고 내가 하는거 괜찮아 근데 남이 대신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웃음>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니까 옛날에는 이제 나쁜일이 오면은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하나 실수를 해서 뭐하나 안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아나왜 이러지? 왜 이렇게 칠칠맞지 못하지? 막 이렇게 나 바보같지? 아니면은 왜 나는 이렇게 되는일 없지? 막 이런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막뭐 실수하면 그랬어요 아 조금만 조심할걸 아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아끼는건데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이 실수 하나로 내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막 어?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야 이거 대박날라고 그러나보다 진짜 진심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 진심이 아니었지 근데 계속 하다보니까 진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보니까 대박날라고 그러나보다 정말 정말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보다 어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무식들이 의다 정화되는 정화의진거구나 모든 무식들이 의 지금 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진심으로 좋은 거예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 돈은 더 많이 들지 뭐이것저 깨지고 하면은 괜찮아요 막저쪽에도 깨먹고 막 자동차도 깨먹고 <웃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화냈으면 그때그때마다 짜증 냈으면은 그러면 은 이제 얼마나 저한테 에너지가 안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와 대박이다 근데 말을 하다보면 또 그렇게 돼요또 진심으로 진심으로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다보면은 진짜 웃긴게 제가 그 도마님한테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날 그날 정말로 돈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정말 직장인들 연봉보다도 많은 돈이 하루에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도마님한테 그거 딱 얘기하면서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돈이 들어오는 증거라고 돈이 들어올려고, 좋은 일이 생길려고 그러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봐봐라 돈이 지금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도 좋고 나쁜 일도 좋기 때문에 어... 걱정될 일이 없다